체질 유형 테스트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체질은 사상체질, 뭐, 오행체질, 목체질, 기체질 해서 는데 아, 이거 하게 되면 뭐, 이거 복잡해갖고, 체질을 어떻게 만들 것이요? 이것도 중요한 거잖아. 그지 나머지 부부들은 기본적인 털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 아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체질이라는 것은, 우리 건물에. 자, 여기서 우리는 탄생, 태어난 체질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체질은 어떻게? 변한다. 이거다. 타고난 것이 없는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 체질이 바뀐다? 바뀐다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야. 타고난 체질이 없으면 어떻게 바뀌겠나? 그치? 없는데, 뭘바뀌거나 그러면 니 보고, 뭐, 얼굴 보고, 니 네모짜리가 되니까, 뭐, 태음인이다, 태양인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 그거는 점쟁이보다 더 심한 거야, 이 그거 뭐, 말이 맞나, 요 얼굴이 이렇게 생기갖고, 생각을 해봐. 살이 쭉 빠진 사람들하고, 살이 퉁퉁한 사람들하고, 구별을 어떻게 하게, 똑같은 사람이 살 찼을 때하고, 어? 살 빠졌을 때하고, 얼굴 형태가 같겠나? 그럼 말도 안 되는 논리다, 이미. 그리고 사람은 내게는 쪼개갖고 니네 태양이, 태음이 네뭐 간이 크고 소갖고 그걸 사진 찍어보면 알지 그렇게 돼자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체질이 없다면 이 체질이 변할 것도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것을 무시하고 체질 이야기하는 건 그거는 웃기는 사람들이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 말이야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이것을 무시하는 그 순간에는 저 의학도 아예돼이 말이야 의학이 무슨 기술자지 누구 말 때는 이것을 인정을 안 하면 저거는 칼집이 밖에 안 돼. 메스 갖고 뭐, 누구 말 때는 오리 서서, 엄마가 배, 그 뭐고, 고기, 고기 뭐 해치듯이 그거 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거. 체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변화를 갖고 오는 거요 내가 이런 소리 해서 곤란하지만은. 자, 그러면 이 체질이 어디 있느냐, 뭐. 그러면 이것을 못 찾으면 체질 말 소리 하지 마야 된다. 무슨 말을 할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탄생의 체질이라는 거예요. 탄생의 체질. 자, 이것을 뭐 알아야 이것이면 그러면 이런 자 예를 들게 되게 되면 나는 엄마로부터 닮은 유전적 체질이다. 그지? 나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엄마로부터 유전적 체질을 받아갖고 나는 어떻게 토기가 강한 체질이다 이런 게 우리를 하냐 보자. 자 유전자. 자 이기는 유전형 체질이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다섯 개의 오기가 있는데 그 장기가. 자 이것이 일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는 푸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토기니까 토의 기운이 이만큼 크다는 기대. 그러면 태어나게 되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야. 나는 타고난 것이 이 토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토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건강한 거야. 무슨 일지 알겠지?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는 식생활이다. 그치? 우리는 예를 들면 식이요법이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다면 정상적일 때문에는 우리가 이것을 잘조정해야돼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기가 이렇게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에 필요한 음식의 양이 음식 양을 우리는 많이 받아들이려고 한다 이 말이야 문제 알겠지? 내 체질이 그러니까 그 음식 좋아 안 되면 내 힘이 강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봐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겠나 싫어하는 운동 못하는 운동을 하겠나 응? 자기가 잘하는 거 하겠나 못하는 거 하겠나 잘하는 거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하게 토기도 마찬가지다 지 좋아하는 걸 자꾸 받아들인다 다른 것보다 강하기 때문에 자꾸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 상태가 유지되면 다른 것보다 정상적으로 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많이 먹는 거는 괜찮아 그거는 건강한 거야 당연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마다 다 편식을 할 수밖에 없어 엄마는 편식한다고 막 난리지 편식 자체가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편식을 하다 보면 여기 다른 거 필요한 걸 너무 머무기 때문에 편식하지 말라는 거야 편식 자체는 항상 정해져 있는 거야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자 그러면 이것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 토기가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부풀어 보겠지 그치? 힘이 더 강해진다 이 말이야 더 강해지는 거야 강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나 상대적으로 어떻게 이 수기를 우리는 극해 뿐데 극 우리가 사주에서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했지 사주에서 음양오행을 풀때 음양오행이 아니고 사주에서 우리는 오행을 인생의 침을 풀때 극하는 것이 몇프로 %를 했나 극하는 것이 우리는 거의 70%가 육하고 이세가는 것은 우리는 거의 30% 정도 차지한다 그러면 극하는 기운이 많으니까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렇지? 여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 현실로 돌아가서 하나 해보자 당뇨 환자가 당뇨 환자는 어떤 약은 우리는 음식하고 상대적인 아주 강한 작용을 하게 되죠 자 당뇨 환자는 여기에 병이 왔다 그지 맞겠지 그럼 당뇨 환자는 뭘 맞겠나 인슐린 맞고 어? 당뇨약 먹고 하겠지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음식이 작용하는 것보다 이것이 월등하게 가는 거야 월등하게 가해 싶은데 이 말이야 그러면 내가 약을 먹다 보니까 어떻게 이것을 극해보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당뇨 환자들은 성이라는 것이 거의 무시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야. 에이? 당뇨 환자들은 이게 정상적인 이 생활을 못하는 거야. 왜? 이걸 완전히 망쳐놨기 때문에. 그 논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래서 약을 이쪽에 계속 묻다 보게 되면 이것을 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당뇨약 당뇨만 급급 해갖고 당뇨약만 먹게 되면 이 망조야 건강 다 버리는 거야 그당뇨하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잖아 그러면 병은 어떻게 해? 병이 왔으면 원인과 이유만을 판단을 하게 되면 발병의 원인만 확실히 하게 되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거야 누구만 이 상태에서 누구가한테 당뇨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면 이 체질 분석만 완벽하게 한다면 발병의 원인만 완벽하게 한다고 하면 당뇨이 안 먹어도 돼 당뇨은 만안 뭐 먹는데 우리 몸속에서 당연히 인슐린이 배포되는 거잖아 그렇지 당뇨가 안 되는 거지 인슐린이 어떻게 해? 자 생산을 잘 못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된다는 말이야. 이것이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 보면 여기에 대립 병용이 되는 거야. 병용이 되게 되면 어떻게?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다 보면 합병증이 생기는 거야. 그럼 고혈압 환자가 먹다 보게 되면 어떻게? 고혈압은 어떻게 되겠노? 불러 봐, 여기 있겠지? 응? 고혈압 환자가 이게 그 고혈압 약 많이 먹게 되게 되면 어떻게? 여기 뭐가 있나? 대장이죠 대장이.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 약 많이 먹는 사람들은 변속 가갖고 별 신선한 게 한참 동안 앉아 있어야 되고, 에이. 이 이, 이, 이 는안 그랬나? 자, 이제 이런 논리가, 이런 논리가 생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병이 어떻게 왔다고, 뭐, 허한 거야, 체질만 정확하게 분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유전형 이렇게 되는 유형이 논다그치 유형에 여 기운이 강한, 내가 타고난 기운이 강한 이뭐 수기다, 이렇게 되면 수기체질 이렇게 되는 그러면 유전형 수기체질이 되는 거야 어떤 거는 시기형 목기체질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타고난 체질이야요 응? 이것이 타고난 체질이 타고난 체질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이 환경과 먹는 거와 우리 식이요법과 약 먹는 거, 이렇게 보약 먹는 거, 이런, 거. 이런 것이 좀서 달리다며. 그러면 예를 들어 보자. 우리가 이것이 간이라고 하네, 보자. 자, 간이 튼튼한 사람들은 주로 우리 현상이 그래요. 간이 튼튼하게 되면 엄마가 생각하게 되는, 아, 간이 튼튼하게 아기가 어떻게 해 어? 아들이 그 술을 좀잘 먹고 오겠지 술 좋아하다 보면 저는 늦게 오겠지 그럼 엄마 생각은 어떡하 엄마는 저간다 저 버린다고 생각할 거야 이 말이야 간다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 그러면 엄마가 해주는 것이 어떻게 해 간에 좋은 음식 간에 좋은 보약 간에 좋은 약 이것만 먹이는 거야 이? 술만 먹니까 그러면 우리는 원래 이것이 기운이 강한데 여기에 좋은 것만 갖다 먹이니 이것이 우리는 마구잡이 하는 거야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해 그래서 위 빵구 나는 거야 자 여러분 간 기운이 좋으니까 또술 먹고, 먹고 그럼 나중에 이거 위가 탈 나는 거야 위가 탈 위와 비장이 탈 나는 거야 그러면 술 많이 문사람도또 당뇨로 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다 비장을 치뿐. 그럼 또 인슐이 맞아야 되는 거야. 인슐이 맞으면 또 약무야 되는 거야. 약무고 나면 이거를 또칩푸는 거야. 그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술 많이 먹고, 어? 나중에 알코올 정도 되게 되면 아무 생각도 쓸 데가 없잖아. 응? 몸다줄를 뿐다, 이말몸다 버릴 뿐다. 자, 이것을 알게 되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이 사람이 체질 유형, 이 체질 유형만 딱 테스트하게 되면 이 사람이 극단적으로 처음에는 어떻게 와야 되고 어떤 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식단을 고려해 갖고 어떤 음식을 먹고 이것을 예방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거야. 병원에 가면 그거 아르켜 주겠나? 병원이라는 것은 막 사진 찍고 뭐 이래가지고 뭐냐 여기에 병이 왔다. 병이 왔을 때 고치는 거야. 병원이라는 것은 병이 와야 고치는 거잖아. 병이 오기 전에는 누가 병원에서 병코치 주나? 그런데 병이 진전되고 있는 때는, 우리가 어떻게, 자, 여기서 차가, 차가 이게 뭐좀 쉬운 차라서 가기는 가. 내가 차가 쉬원 타가 해갖고 내카차가 오나? 안 오겠지? 내카차가 오고 싶고안 간다, 이 말이야. 그럼 어떻게 저 고속도로 가고 퍼졌을 때 어떻게, 내카차 부르잖아. 우리는 어떻게, 가에 이게 신체적으로 갖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병원에 가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많은 것이 망가진 분 거야. 많은 것이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 가다 보게 되면 요새 젊은 사람들이 엄청난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이거는 결정적으로 엄마가 잘못이야. 엄마가 잘못된 거야. 그게 엄마가 이런 부분에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 뭐 좋은 거 갖다 미입보고 고 애들 어떻게 이렇게 된 사람들 많지 그래 갖고 어릴 때또 비만 또 오는 데다 또 당뇨도 오다가 뭐 심장 애가 무슨 심장이올 것이 뭐 당뇨가 올 것이 뭐 이런 게 무슨 필자하겠 애기들이 이것을 만드는 건 누가 만들었을까 엄마가 만드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애기가 살 그런 음식을 좀 줘야 해 갖고 먹었을 때는 어떻게 병원에서 병도 아닌데 그거 치료해 주겠나 가봐요 뭐 살짝 묶고 살좀 빼라고 그것밖에 없다. 거기서 다이어트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이어트 하라고 했는데 야인데 체질에 따라 갖고 다이어트를 달리해야 되는데 체질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는 거야. 다이어트 해라고는 하는데 방문으로는 잖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런 장님의 체질하고 내 체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치 그렇게 먹는 게 다르다, 이 말이야. 땡기는 게. 그래서 그런 자리에 아무리 맛있던 거 해갖고 막 어떤 데는 내가 싫어한다, 이 말이야. 그게 편식이 아니라 내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다, 그게.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으면 이것이 잘 다르는데 내 몸속에 체질이 다를 경우에는 안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렇지. 살아, 받아들이면 이 균형을.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 이것을 딱 분석해갖고 그것이 맞다고 하면 내가. 억지로 다 먹을게 <웃음> 아뭐 분석이 없고 화음식을 아니 이것이 우리 균형을 따기로 갖고 이제 만들어졌을 때는 그때는 억지로 다 먹어야지 맛도 없는 거 이상한 거그 콩이나 이만큼 넣어주고 하면 이 실패 말이야 <웃음> 화음식이 <가르치고> <웃음> 이제 이걸 탁 들어가면 이제 넣으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갖고 하고 지금 정상이 안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응? 골고루 해가면서 당기는 거는 당기더라도 아 이거는 잘 먹는 것보다 어느 정도만 자제만 하면 돼 양을 많이 먹다 하더라도 조금 자제만 하면 돼자 이거는 내 체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것이다 하고 자제만 하면 되는 것인데 다른 건 골고루 먹고 그런데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어떻게 우리 신중을 기각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체질 유형 테스트가 얼마나 중요하겠노이 병원 가서 어떻게 하겠노 병원은 뭐 증상이 없는데 뭐, 증상이 없는데 엑스레이 찌를 거야. 맨날 설데없이그 내시경이나 하고 앉아갖고, 그치? 피검사가 그냥 피해갖고, 뭐, 맨날 하고, 그것이 병이라고 증명은 안 됐잖아. 그 속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들이 다르게 있다, 이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르게 작용하고, 사람이 다 다른데. 그것을 그 기준에 똑 적여놔놓고 이것이 높아가게 되면 큰일 난것같이 누구 밑에는 뭐, GTP 해갖고 이게 조금 높았다 해갖고 나는 막간행막 큰일 났는같다 생각하고 이래 보면 곤란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이 방법을 안 가져. 병원에 가게 되면 아팠을 때 사진 촬영해갖고 이게 뭐, 뭐도 해갖고 이것만 하는 거야. 그 전에는 어떻게 해? 그 전에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우리 병원에 안 가야 되는 거야. 그지 병원에 가는 순간은 인생 괴로운 거야 그지 그거는 고통과 연결되어 있는 거야 평생 동안 지금 마땅하게 바이러스나든지 인플루엔자라든지 관기뭐 독감이든 이런 거는 병원에 가고 짓대짓대 치료를 돼 누가 수술하고 뭐 깨지고 짓고 부서지고 이런 거는 병원에 가서 직방이야 그지 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만 은이 장기가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기 시작하면 누구말 죽어서 죽을 때까지 병원에 가는 거잖아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자기가 고칠 수 있는 것, 이것만 정확하게 부숙하게 되면 자기가 살 때까지는 건강해. 죽고 사는 거는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지 그래서 우리 인명 재천을 했잖아. 하늘의 뜻이지만은 내가 살아가는 데 동안에 아파서 고생하면서 살 것인가? 나는 건강하게 살 것인가? 일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 내가 삶은 뭐 아니야? 병원에 누워갖고 뭐 삶은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건강하면 또 건강하기만 하면 안아 뭐할 일이 있어야 할 거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박자가 착착 맞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체질이 두 번째 중요한 거야 나중에 나중에는 이게 이제 이최종적으로 이것이지만 은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든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건강하게 살아가야 돼세 번째는 어떻게 해? 이 마음과 정신이 올바라 해야 되는 거잖아 그제. 그래서 우리는 단계가 그때, 이제 사주로서 해결했고, 이제 체질로서 해결했고, 그다음엔 보냄 미션으로 해결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두뇌 각을 해결하는 거야. 이렇게면 되요. 그럼 우리는 일단은 우리는 어떻게? 이까지 갈라하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된 거, 건강하게 먹고, 건강하게 살고, 건강하게 우리는 어떻게 안 아프고 안 고통스럽게, 그제, 이렇게 사는 거야. 누구말일는뭐 병원도 환자들을 갔다가 한 죽음 앞에서는 두렵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생각을 해봐요 누가 암이라고 가정 안 해보자 아마 덩어리가 한개 생기는데 그 암이라고 생각해보자 수술 안 하면 3개월이요 수술하면 6개월이요 뭐 누가 수술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그것이 맞으면 괜찮아 에이? 안 맞으니까 문제다 이말이야안 맞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거 방송에도 많이 하잖아 오진율이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일본에서는 어떻게 어차들은 항암치료 안 한다 했잖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많이 고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프기 전에 예방을 해야 돼 예방은 어떡하약 갖고 예방하는 게 아니잖아 음식 갖고 먹는 거 갖고 예방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목표가 한평생을 살라고 하면 몇 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81살까지는 건강해야 되는 거야. 그 이후에는 돈으로 사는 거니까. 그때는 아파도 되지만, 81살까지는 건강해. 움직이면서 살아야 돼. 그리고 이제 81살까지는 활동을 해가면서, 응? 어? 돈도 버려가면서 살아야 돼. 그치? 지금 나중에 비참하다, 임마, 비참하다. 누구면 지금까지 봄 준, 그러니까 연금 주는 거 계속 줄것 같아. 그치? 지금까지 물가 이리 오르는데 그거 갖고 전기세가 낼것 같아. 내 네, 옛날에 한번 해볼까? 내가 옛날에 아기가 아기 애기 태어나서 아기 태어나서 그 보험을 줬어 보험을 열게 되면 욕만 하게 되면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하고 남는다고 였어요. 네? 예? 졸업하고 다 남는다고 였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5년 뒤에 지금 다 끝나고 난 뒤에 한 20년 지나가 뭐 15년이가 20년 여고 10년인가 지나갖고 다 탐을 수 있잖아 그래서그 시간이 다 지나서 다 지난 데 주는 돈 벗기는 500만원도 안 주더라 그럼 한 학기 더 넣으면 어디 노반 학기 더넣으도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연금 준다 해갖고 이거 막 여러분들이 기다리면 안돼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거준비해야 돼. 연금은 연금이고 에이? 이거 갖고 또 나는 활동을 해야 돼 하는 데까지는 안 하면 나중에 불쌍한 거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 관계 없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재산 많은 사람 일부분이잖아 우리나라에 뭐 5%가 우리나라 재산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뭐 70, 80%는 80 어떻게 해? 전부 다비참한 마지막에는 전부 다 비참해 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극복해야 돼 그게 하락하면 우리는 건강부터 챙겨놔야 되는 거야 맨날 봉사나가고 맨날 병원에 병원에 입원해져 갖고 우리가 어떻게 번지겠나 그래서 우리 옛날에 내 지금 내 한갑 진갑 다 지내면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저 뒷방체제 알겠나 그지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시작이다 이 말이야 그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오케이?